난삭제 가공의 완벽한 해법 스테인레스계, TI합금, NI합금 등 난삭제 밀링 가공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고로이 난삭제 엔드밀 IFSE IFSE는 i m a x 의 제품군으로 난삭제 가공을 위하여 탄생하였습니다 최적의, 최상의 가공을 실현하는 고로이 난삭제 엔드밀 난삭제 엔드밀은 스테인리스계, TI합금, NI합금 등 가공이 어려운 난삭제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. 또한 의료산업, 항공산업 TI합금 가공과 스테인리스계 금형 및 치구 가공에 탁월한 성능을 나타내며 우수한 내마모성을 바탕으로 합금강 등의 중사, 정사 가공에 매우 적합하고 경제적인 제품입니다. 특허된 고품질 난삭제 엔드밀은 인선 치핑 방지 및 향상된 칩 배출 설계를 적용하였으며 우수한 인선으로 가공 면 조도 및 제작 품질을 보장합니다. 무엇보다도 진보된 개시 형상을 적용하여 내 충격을 향상시켜 치핑및 파손을 방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IFSE는 포켓, 램핑, 슬로팅, 숄더링 등 다양한 가공 방법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캠 프로그램 작성과 가공 공정 설계의 편리성을 향상시켰습니다. 여기에 하나 더! 유활성및내 마모성과 내 집핵성이 우수한 PC-210 코팅과 최적의 모재를 적용! 사내 및 유저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, 경쟁사와 대비하여 우수한 IFSE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고로의 난삭제 엔드밀은 기존 플랫 타입을 메인으로 출시하였고, 플랫, 볼, 레디우스 등 고객이 원하는 형상을 스페셜 설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. 스테인레스계, TI 합금, NI 합금 등 난삭제 밀링 가공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IMAX 난삭제 시리즈. 더욱 뛰어난 생산성 향상과 우수한 수명을 보장합니다.